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죠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나요? 어떤 걸 좋아하나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연구하기 전에 사실 여자하고 일단은 뭐 썸이라도 있거나 연애를 시작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시작도 하기 전에 탈락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일단은 여자가 싫어하는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것을 조심한 다음에 예선 통과를 하고 나서 좋은 모습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게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자한테 밉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선 탈락하지 않을까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자들은요 가치관이 없는 사람 자기 소신이 없는 사람을 싫어해요 이 말은 돈이 많아도 졸부는 싫어하는 거고요 학력이 좋아도 가방끝만긴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돈이 없어도 나름의 인생 철학이 있고 소신 있는 남자한테 더 끌린다는 얘기고요 명품이나 럭셔리 하우스나 고가의 승용차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갖추고 있고 뇌가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가치관이 없어서 소신이 없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떡볶이를 먹고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시간에 어떤 의미부여가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기뻐질 수 있고 이런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 자랑하고도 연결이 돼요 돈이 많아서 아니면 난 학력이 좋아 저는 요 집안이 좋아요 이런 거막 자랑을 남자들이 은연중에 해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 여자랑 인연이 좀잘 돼서 여자가 알게 됐어요 남자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정체가 밝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게 큰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막 저는 이래요 막 티내고 다니면 여자는 질려요 그냥 저 사람은 저거 말고는 나한테 뭔가 보여주고 어필할 게 없나 보구나 자기 자랑에 쩔어 이렇게 사는 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시 이 자기 자랑이 허세로도 이어지거든요 여자들이 돈이나 학력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남자들이 꼭 허세로 연결돼요 뭐냐면 자기 지금 돈이 없는데 저 여자한테 돈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저 여자가 날 싫어할 거야 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오판을 해요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자기 주제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굳이 비싼 차를 끌고 와서 여자한테 자랑할 필요 없고 내가 돈이 없는데 굳이 명품가방을 카드로 긁어서 12개월 할부 해서 여자한테 선물하면서 아,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지 마세요. 있는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 그 여자한테 퇴짜를 맞을지언정 아 그럼 그 사람 뭐 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정말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 학력을 자랑한다든가 어, 뭐 허세를 부린다든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귀엽게도 볼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 좋은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들이 여자한테 귀엽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게 좋게 봐도 이거 하나만 용서할 수 없다. 딱 하나를 찍자면 남자가 여자한테 생색 내는 거를 여자는 절대 못 견뎌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웃긴 게 남자들은요, 99.9%가 자기가 생색을 안 내는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래도 한 7, 80%의 남자가 생색을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마 생색 내는 남자에 포함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드리는 거 들어보고 판단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가 추위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물어봅니다 어 추워? 그래서 여자가 어 추워 그럼 남자가 어 그럼 내가 옷 덮어줄까? 하면서 자기 외투를 벗으려고 해요 근데 여자가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가 아니야 추우니까 내가 벗어줄게 하고 덮어줬어요 그래서 여자가 고마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따뜻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남자가 지금 생색을 냈어요? 생색을 안 냈어요? 이 상황이 여자들이 싫어하는 생색이에요 여자가 추위에 떨잖아요 외투를 벗어서 여자 어깨 감싸주고 그리고 어깨를 한번 안아주든가 그리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여자가 생각하는 생색 없이 로맨틱한 남자예요 근데 지금 남자들이 뭘 생색을 냈냐고요? 왜 추운지 물어봐요 왜 벗어줄까 물어봐요 왜 따뜻하냐고 물어봐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로맨틱함이 없는 생색내는 거예요 이거 입을 함부로 막 얘기해서 물어봐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벗어줬다는 라걸 인식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자한테는 생색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생색을 넘어서 자기가 이제 진상인가 아닌가 보세요 진상이 나나 진상 설마 진상은 아니겠지 자 벗어줬어요 벗어주고 따뜻해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진상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따뜻하지. 야, 난 내가 생각해도 로맨틱한 것 같아. 나밖에 없지? 나 진짜 괜찮지?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사람은 진상이에요. 이 남자하고는요, 앞으로 데이트할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생겨요. 뭔 짓을 할 때마다 생생되는 걸 내가 좀 견뎌야 돼. 이걸 참고 견디면서 아닌 척을 해줘야 돼. 그럼 남자가 싫어지겠죠. 또 여자가 싫어하는 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는거 안좋다 그랬는데 이런 말하는 남자들 정말 딱질쎄이거든요 엄마의 얘기를 꺼내는 순간은 이 여자는 자기 위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할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짝꿍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엄마가 퉁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러더라 그럼 여자가 그 엄마를 놓고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뭘할 수가 있어 아무 짓도 못하죠 아, 어머니가 그러셨어 아, 엄마가 그러셨어? 이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한 게 남자로서의 매력이 쿵 떨어진 거죠. 여자가 볼 때는 아난 지금 보살펴야 될 새로운 아이가 생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말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싫어해요.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아. 여자가 들어주고 있으면요. 도가 점점 지나쳐져요. 물론 이 경우가 여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자도 자기 말이 다 맞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아... 어... 사회생활하면서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데 여자들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말을 해줄 때 걸러들어요 조금 그래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 선배가 말하는 걸다 믿지는 않거든요 선배가 말한게다 맞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어, 필터가 있어서 한번 여,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걸 걸러듣고 그 상황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자기 논리를 펼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 주변에 선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교수님이 있어요, 은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해준 말인데 자기가 감동받잖아요 그럼 맹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펼치고 그런 논리를 할때 여자하고 충돌이 되면 물러섬이 없어요. 이러면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 그냥 순수하게 연애하고 좋아하는 마음인데 뭐 여기까지 가는 건나중의 일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 연인으로 발전해서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막 은밀한 시간 후에 남자가 물어보는 좋았어? 이 말. 그냥 여자를 소름끼치겠죠. 이건 다들 아실 것 같고 은밀한 시간 후에 바로 담배를 바로 펴요 이런 행동도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을 알아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를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예선 통과를 하세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좋아할만한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들 그런 걸 연구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매력들은 본선에 가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